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여 당신도 쓱 긁고 가셔요 긴여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알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들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 남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본채 그리워 아픈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나 몰래 펼쳐보아요 험진 거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피고 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기절도 난 한동안 새 활짝 피었다 질래 내 사랑은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또이루진 않을 거야